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아까 배고파가지고 계속 꼬르륵거렸거든요 이건 간짜장인데네 간짜장 네, 음 진짜 이거 짜장면도 저는 응. 혼자서는 안 먹거든요 응. 먹을 일도 없고 근데 민성 씨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이거 먹나요? 나도 먹나요 <웃음> <웃음> 어머 난리났네. 무슨 다른 <웃음> 때 치고 민선 씨를 때 검색을 했는데 조회수도 음, 그렇고 구독자도 엄청 음, 많더라고요. 그냥. 손흥민 선수 음. 경기하는 거 직접 가셔가지고 맞아요. 그게 대박났다고. 가신 거예요? 그 영상 촬영해 주시는 이제 보는 다른 맞은편에 있던 팬분께서 보내주셔서 음. 유튜브 짜지, 짜깁게 해서 <웃음> 어, 그 유튜브 응. 짜깁기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볼 컨트롤하는 것도 봤는데 거의 묘기 수준이던데, 뭐어떻게한 거예요. 그거는... 음... 그거 음. 음. 아니라 개그였어요. 개그였어? 개그? 응. 언니가 인스타에 응. 응. 당구 영상 올리는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로. 언니 <웃음> 선수잖아요. 저 궁금한 게 강아지가 일곱 마리잖아요. 응. 이름 짓는 방법이 있어요? 음. 어떻게 이름을 지어요? 집 어. 앞에 이제 밥 주는 고양이 들면은 응. 흑두고양인데 고양이가 하에서 뭐라고 지었게요 고화?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해요. 누구세요? 분배기. 분 먹이세요? 찍먹이요저찍 먹이요. 짜장이에요? 간짜장이에요? 간짜장. 감자장. 음. 음, 약간 중국 음식 약간 맞네. 친해지길 바래라는 컨셉으로 케미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어. 고무 없는 된장찌개에 고기 없는 김치찌개. 하나 둘셋 김치찌개 음, 음. 프라이드 치킨 데순제치킨 하나 아, 둘셋 프라이드 너무 당연한 답들 아닌가요 사실? 엄청 짠 게장 근데 살이 거의 없는 게장 하나 둘셋짠 게장 짠 <웃음> <웃음> 게장 맞아요 아, 진짜로 그게 아니고 <웃음> 파전. 하나 둘셋 파전, 파전. 아, 귀나 아, 그래서 이거를 케미를 따져야 되나 아니면 정답을 맞춰야 되나 예. 파전 없는 콜라 대 치즈 없는 피자 하나 둘셋 치즈 없는 피자 이렇게 대답 안해 <웃음> 마지막입니다 찜질방에서 식혜 마시기 대 찜질방에서 아이스커피 마시기 하나, 둘, 셋. 치케. 네. <웃음> 마지막으로 치케로. <마무리> <웃음> 네, 여러분 다음에 스타이 t v 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응. 안녕, 안녕. 제 꿈도 또 많이 만나요.